남편은 진짜 하 <웃음> 진짜 <웃음> 하지마 <웃음> 그거는 진짜 다른 의미의 공포게임이야 그거는 그건 다른 의미야 이거 편의점이나 분식집이나 진짜 뭡니까 이거 뭐야 이거 야 이씨 누구 아니 하, 진짜 미치겠다 진짜 이걸 왜줘 아, 정말 미친다 진짜 <웃음> 아니 얼마나 똥게임이면 이게 커뮤니티 컨텐츠가 없어 보통 스크린샷이라도 올라와야 정상 아니냐고 제가 그걸 왜 좋아해요 이걸 아니 스크린샷이 없어 바보 없어 이거 게임 맞냐고 아니 이딴 이딴 걸 나한테 돈 주고 <웃음> 이거 아무리 봐도 아닌 것같아 이거 아닌 것같아 아니 이게 뭐야, 이게. <웃음> 시작부터, 씨. 와, 세상. 아, 세상 똥게왜 진짜 하네. 아, 세상에. 이게 뭐야, 이게. 와, 설정에, 설, 세팅 이거밖에 없어. 어, 어, 어질어질해. 아, 캐릭터를 정할 수가 있는 거야? 아, 이게 날 따라오는 애구나. 말, <웃음> 뭐. 근육, 근육적인 남편. 너무 섹시해. 아. <웃음> 이게 난이도 설정인가 본데. 무시함, 사랑스러워함, 세교기래. <웃음> 미쳐버려, 진짜. <웃음> 어. 야, 이거, 난이도를 어떻게 할까요? 난이도 투표 간다. <웃음> 야, 이 진짜, 이 나쁜 놈들. 이 맞아, 이거? <웃음> 세교기 8개 맞아, 이거? 교음악이 <웃음> 없어. 맞냐고, 이거. 아. 소리도 없어 내가 맨션에서 일어났을때는 난 여기서 빨리 탈출하고 싶었다 그러나 할수 없었다 내 무서운 남편이 날 찾고 있었기 때문에 아 노트 10개를 찾고 도망쳐라 아 이거 그냥 슬램더맨이랑 똑같네 어, 씨. 이게 뭐야 이게 모, 모델 하나가 그냥 모델 하나가 통째로 움직이는데? 이게 <웃음> 통개어떻게어어게해 어, <웃음> 이거야? 도망치라고? 어 이게 뭐야 이렇게 숨을 수도 있는거야? 어 이거! 어 잠깐만 이 마우스가 이게 잠깐만 이게 마우스 가속도가 켜져있어요 어 마우스 가속도 꺼져있는데 왜 게임 자체가 가속도가 걸려있지? 아 이게 무슨 동 게임이냐 이거 아니 이거 그 마우스 가속도가 켜져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갈릴 수가 있는데 화면을 막 가린다? <웃음> 이게 뭐야? <웃음> 어떻게 앉아 이거? 어떻게 앉아? 먹어지지가 않잖아. 내, 얼굴, 내 얼굴이 보이잖아. <웃음> 문소리가 들려. 이거 어떻게 먹냐고. <웃음> 먹어지잖아. <웃음> 칼도 있네? 뭐야 어떻게 떨어져 죽나 이거? 안 죽네? 뭐야 이게? 아니 이거 쉐... <웃음> 쉐이딩도 없어. 미쳐 진짜 이게 아니, 어디로 통하는 계단이야? 이건 도대체 그러면 뭔 짓을 해서 안 먹어? 저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? <웃음> 남편 어디 있어? 그리고 아, 저건 아, 오브젝트가 스폰이 안 돼. 이 비거리 랜더옵션 켜져 있... 설정해 놨나 본데, 최적화 때문에 이게 뭐야? 아이스페이스? 뭐였데 이게? 배? 아니 심지어 맵도 굽, 굽다 말았어. 아니 맵을 굽다 말았어. 이거 왜못 올라가? 야 심지어 점프도 없어. 못 올라가. 와. <웃음> 오! <웃음> 이건 뭐야? 얘도, 뭐야 얘도 중인 거야? 이게 뭐야 <웃음> 아니 애기한테 붙잡혀서 죽은거야 아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뭔 게임이야 이거 아니, 심지어 남편이 빠르지도 않아요 때 여기 내려가면 못 올라오잖아 여기도 올라오지네 어디부터 안되는거지 아래부터 안되는건가 그러네 이 애초에 못 올라가게 설계를 해놨나보다 뭐왜 여기있어 굴러 뭐 있겠지? 걸어오고 있네요. 여기 따돌릴 방법이 있나, 근데? <웃음> 야, 세상, 이런 공포게임이 어딨냐? <웃음> 그냥, 그냥 평범한 가정살이 하고 있는 거잖아, 그냥. <웃음> 아니, 얘는 무슨 애가. 와... 진짜... 아 그래도 노트는 랜덤 스폰인가 보네. 근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못 먹으면 뭐 어떻게 깨라는 거야, 이거. 남편 바로 저기 앞에 있잖아. 쟤 심지어 모델 돌려쓰기 한거 같은데? 아니면 애초에 모델 자체를 누드 모델 다음에 못을 입힌 건가? 심지어 나쟤 인식 인, 날 인식도 못하는데? 이, 이제 인식하 아, 인식을 당하면은 여, 여자애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구나. 그니까, 그니까, 가가분숨을 쉬는구나. 뭐야, 뭐야, 인식 끝이야, 이게? 와, AI도 그지 같아. 무슨 열쇠야? 레스트룸이 어딘데? 미친데, <웃음> 진짜? <미친네>, 진짜. <웃음> 레스트룸이 어딘데? 넌왜날 인식을 못해? <웃음> 아니, 바로 앞에 있는데 인식을 못하면. 아 이게 지금 방금 나 여기 뒤진거구나 아 그래도 제가 저런건 있네? 날 발견하고 시야에서 사라지면은 막 뒤지긴 하나봐 옷장같은거를 심지어 공포게임이라기에는 너무 라이팅이 너무 밝아 맵, 맵이 전체적으로 여기 열려? 아니야 그, 아니야 왜 어디서 쓰는거야? 도대체. 아니 아니야 뭐 어디다 쓰는 건데? 아니 도원업이 어떻게? <웃음> 도원업 진짜 <웃음> 이거 나, 아 이거 남편 거구나 <웃음> 치아가 안 좋아서 <웃음> 와 세상 애기다 <웃음> 아니, 이게 인식이 끝이야! 아니! <웃음> 어디가! <웃음> 이거 노트 바닥에 있으면 그냥 탈출을 못하는 거네 게임 검수도 안하고 그냥 낸거 같은데, 내가 보기에 일단 노트가 하나라도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은 그냥 탈출 못해 <웃음> 안키키가 없어, 이 게임은! 어? 뭐야 방금 씨? 거, 씨야 와야 이거를 안할 아니 키 세팅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 시를 보통 컨트롤로 한지 누가 시를 눌러 아 정말 화장하겠네 애마탱 마탱이 같잖아 저거야 이 <웃음> 아이 진짜 얘는 앞에는 오시고 뒤에는 벨크로야 어디 가니 너 <웃음> 어디 가너 아니 미치겠네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집 애들 홈 터미 됐다 다 모았다 이거 갑자기 왜순간이동했 있냐 뭐냐 <웃음> 갑자기 냄새가 서 <눈앞에서> 소폰 데는데 <웃음> 일단 AI가 등신이에요 인식을 못해 바로 앞에 있는데 <웃음> 나가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모았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? 아니. 아니 칼을 왜준 거야? 열쇠 왜준 거야? 아니. <웃음> 아니 진짜. 아 이거는 또 다른 멘션이네. 이거는 여기는 이멘션은 일반 맵이고요. 이멘션은 개인 서재래. 야, 이거 사보자. 만 원이야, 이런 니치. 미치... <웃음> 뭔데, 이렇게 비싸! 뭔데. <웃음> 아, 정말 환장하겠네, 진짜. 이거 안 주워져, 이거. 이거 소품이야, 이거? 왜 이것만 소품이야? 하드. 시. 뭐있얘얘 <웃음> 숨소리가 얘더 무서워 <웃음> 진짜 뭔데 이게 뭔데 <웃음> 이게 아니 죽는게 저게 끝이야? 아니 세상에 쟤는 뭐해 문을 그냥 가 <웃음> 아니 왜안 보아? 안 부러워? 어디 가도 달려 가다가 아 <웃음> <웃음> 어, 스몰 카페 작은 카페다. 적어도 여기는 이상한 사람들은 없다. 뭔데? 뭔데? <웃음>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거 그냥 게임 개발자가 자기 모델링 연습하려고 둔것 같은데 그냥? 갑자기 10자 키가 나온다고? 내 보기엔 이거 그냥 애니메이션이랑 모델링 연습하려고 만든 게임인 것 같아. 얘가 남편이야? Is it your boyfriend? <웃음> 아 이게 네 남자 아 얘가 나한테 한 말이구나. 이거 너의 남자친구니? 여기 노트를 두고 갔어라고 말을 하네요. <웃음> 아니 남편 어디 있어? <웃음> 네? 왜? 왜? 손님 계산은 마치셨습니다. 저기 계신 젠다맨 <웃음> 젠, 젠드맨 <웃음> 젠더맨 약간 지맨 비슷한 건가? 젠더맨 젠더맨이 이미 처리하셨답니다. 라고 하는데요. 저쪽 테이블에 계신 분이 결, 결제하셨습니다. 하는데 근데 숨만 쉬고 뭐 없어 안 따라와 나한테 왜 물어보는 거야? 뭘 마실건지 뭐야? 잡히면 죽는 거야? 얘한테 얘한테 잡히면 죽을 거 같은데? 그러니까 나 제임스로 바꿨는데, 아, 요게 요게 라스트구나.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나? 하... 그러면은 야, 노트 먹지 말고 아, 확인했다. 아, 저기 있네. 뭐? 어? 뭐? <웃음> 어? <웃음> 약간, 야, 이거 맞네. 이거 해리포터네. 나 이거 명화에서 왔어. <웃음> 가봐, 이거 남편 만나기 스피드로 가본다. 아, 빨리 빨리 가야 돼. 시간이 없어, 빨리 남편을 만나야 돼. <웃음> <웃음> 잡히긴 잡히네. <웃음> 야, 바로 앞에 있는데 못 알아보는 건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? 드디어 간다, 와. 멘션. 개인, 개인 서재. 제임스 러스. 난 솔직히 좀비보다 얘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. 도망치고 싶었다. 첫 번째로 똑같네. 좀 다른 게 있, 있겠죠? 뭐가 다르니까 맵을 다시 새로 내는 거겠지? 아, 야, 이거 여기 왜못올라게겠는지알것 같다. 초반에 남편이, 여기, 여기 올라오면은, 다 죽으니까. 어떻게, 도망 못 치고 죽으니까 여기 설계해둔 거네. 남편이 여기 올라오면은,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. 아니야, 왜 있는 거야, 근데? 돈이야, 이거? 약간, 경험치 모르는 건가? 추가 경험치? 그리고 열쇠는 왜, 왜 있던 거지, 그러면? 소고 어, 여기 있어. 이걸 어떻게 찾아야, 여기 씨, 이딴 곳에다 숨겨두면, 진짜. 이 칼은 뭐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? 한번 붙잡혀도 뭐 풀어지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? 하...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서 요걸 안 먹고 그냥 내려간다 못 깨는 거예요. 영영 못 깨는 거야. 근데 이못 올라가거든. 남편 못올라가게 하려고 플레이어도 못 올라가게, 못 올라가게, 못 올라가게 해 놨거든요. 어 뭐야 비비니까 올라가죠 와 뭐야 <웃음> 칼왜 있는 거지? 하아 딴딴딴딴딴딴딴딴딴백 뭐야 왜못봐 <웃음> 아니, 근데 얘한테도 시야 메커니즘이 있는 게좀 신기하네. 시야가 있나 봐. 앞이 아니면 못 보는구나, 일단. 칼은, 칼은 뭐 어떻게 쓰는 거야? 칼왜 있는 거야, 도대체? 아까 뭐 화장실 열쇠도 있던데 그거 왜 있는 거야? 애가 더 좋아, 애가 더 눈이 좋아. 버리겠어. 히히 백스텝. F1?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뭐라한 거예요? 뭐뭐라한 <웃음> 거야? 아 더며 라고 아, 덤벼보라고 했어? 어, 그랬어? 덤벼보라고 했다고? 자, 덤가봅시다 1번. 아니, 달라지는 게 없잖아. <웃음> 도망갈 수도 없고, 뭐야 이거. 와,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. 넌왜 치고 <웃음> 내 방송 보고 왜 추가해? 나는 <웃음>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습니다 있다고? 유튜브에 있다고? 폰게임이잖아 폰게임이네 아우 아, 내가 지금 필터 걸어놔서 필터 걸어놔서 안 보이는 거였구나 이게 뭐야 맵도 똑같아 세상에 진짜 대체로 부정적. <웃음> 야, 맵 똑같잖아. <웃음> 왜 불만이 없는 거야. 하지마. <웃음> 진짜. <웃음> 이거는 진짜. 이거는 벗고 있는 거 아니냐, 이거 야이 이거는 그냥 완전 씹밥을 그냥 겨냥해서 만든 게임이잖아 원치에다 여기 매, 어, 어파스토피 왜 어퍼스토피 왜 넣는거야 이거 심지어 대사도 똑같아환장하겠네 진짜 아여기 스폰이 여기네? 어또다르네 침실이 아니에요 여기 스폰은 또 갑자기 얘도 AI 등신일거거든요? 왜여자 목소리가 나와 왜 여자 목소리가 나와 어째서야 <웃음> 왜 여자 목소리가 나와 너 누구랑 결혼한거야 자리? 어 남편이 <웃음> 야, 야 남잔데 <웃음> 애기는 없다 <웃음> 이거, 이거 남자잖아 이거 제임스 뭐였지 이름이? 아캔 맞아 캔 <웃음> <웃음> 잠깐 이거 못 올릴 수 있냐? 이러면? 이스테 h 의 t your <웃음> 야 여기도 아볼리아 b o l l 보이 프렌드가 왜 보이 프렌드가 됐는지 알겠네. 걸프 걸프렌드에서 보이 프렌드 바꾸다가 지금 어애 하나 놓친 거잖아 지금 이제 알게 됐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진짜 아 아유 이게 뭐야 이게 아 당연히 그게 낫지 완성도 완성도가 다르잖아요 완성도가 아 무서운 남편이든 무서운 아내든 진짜 아유 진짜 아 오늘 트위치방송 여기까지 환장하겠네 지금 댓글 못달려는지 알아요? 프로필에, 지금, 어? 방송 봤는데 이상한 거, 씨. 아시... <웃음> 이거 맞아, 얘들아? <웃음>